이상하게 뭐 나와라 이거 뭐 그런 거 들어가고 잘된적한 번도 없어. 깨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. 야미 유저야 내 야, 비트릴. 내 비트릴 미쳐 놈들아. 오 야씨 아왜편리 그럼 왜, 왜 불러주자.